자, 지질. 자, 1번 봅시다. 중성 지방이라는 것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답은 2번입니다. 지방산과 글리세롤의 에스터 결합이다. 에스터 결합이다. 그음 2번. 지질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답은 다 틀렸고 1번 4kcal 열량 갖는다 아니죠 얼마입니까 9kcal입니다 자 2번 답입니다 식물성 기름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나머지는 다 틀렸거든요 왜 틀렸는지를 자기 것으로 만드세요 지금 뭐 정답을 맞추었다, 즐겁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 6번 봅시다 6번 지질의 분류가 옳은 것은 자 6번의 지질 분류가 옳은 것은 답은 3번 레시틴이 복합지질이다 나머지 단순지질이냐 복합지질이냐 유도지질이냐 구분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9번 봅시다 9번 지방산에 대한 연결이 옳은 것은 자, 지방산에 대한 연결이 옳은 것은 에, 답은 4번이 답입니다. 4번이 답인데, 대두유의 주요 지방산은 올레산, 그 다음 니노레산이 주성분입니다. 나머지 보시면은 다 틀렸어. 필수 지방산 물었어요. 올레산은 필수 지방산 아니죠. 그 다음, 불포화 지방산 그랬는데, 카프릴산, 나우르산 다 포화 지방산이죠. 자, 이런 형태.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여기에 휘발성, 그러니까 뭐 수용성, 휘발성 지방산이냐. 휘발이 되는 정도의 휘발성이 있으려 그러면은 탄소수가요, 작아야 됩니다. 다시 말했어. 자, 탄소수를 가지고 어, 휘발성 비휘발성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할수 있는데 자 중간사슬 지방산이 탄소 8개 산 12개를 우리가 중간사슬 지방산이라고 이름을 부를게요 그 다음 휘발성 지방산은 탄소 4개 산 6개 정도 되는 지방산은 휘발성, 수용성, 휘발성 지방산입니다. 대표적인 게 부티르산, 카프로산입니다. 자, 기억을 좀 합시다. 버터에 버터 냄새 올라오지야? 그게 부티르산이 주성분이에요. 휘발성이 있으니까 우리 코에서 냄새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소 네 개에서 한 여섯 개는 수용성, 물에도 녹을 정도 탄소수가 작, 짧기 때문에 녹아요. 그리고 휘발성이 있어요. 휘발성, 수용성, 그러니까 수용성, 휘발성 지방산은 이와 같이 부티르사나 산이나 카프로산이다. 중간사슬이 한 여덟 개에서 열두 개 정도 중간사슬. 그 다음에 열두 개 이상. 12개까지 켰으면 12개 2개 이렇게 나아요 14개. 14개 이상 되는 걸 우리가 이제 샀을 수가 많다. 탄소 수가 많다. 뭐 고급 지방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탄소 수가 적어도 한 14개 이상 되는 탄소를 가졌을 때 고급 지방산이라고 얘기를 하자.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13번에 가서, 자, 13번이 유지의 금화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금화 나오죠. 이게 비누화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자, 답은요, 자, 유지 중에 저급 지방산 함량이 많으면 금화과는 반대로 큰 값이 나옵니다. 이걸 기억을 하세요. 그냥, 금화가가 높다. 금화가가 크다는 얘기는 분자량이 작은 지방산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분자량이 작은 것이 결국에는 유지 1g을, 자, 비누화가를 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금학과 비누화과는 유지 1g을 금화하는데 필요한 KOHmg 수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지 1g 속에 분자량이 크면은 분자수가 적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유지 1g 속에 분자량이 적으면은 많은 분자수가, 분자량이 작으면은, 분자수는 커지잖아. 유지 1g 속에 들어있는. 그렇죠? 분자수가 많아야 금막가가 높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금막가하고금막가하고 분자량하고는 반비례합니다. 기억하세요? 반비례한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고 그 다음 점프해서 19번 봅시다 19번 대두유에 많이 함유된 지방산 순서로 오른 것은 이렇게 있습니다 대두유가 뭡니까 대두가 뭡니까 대두 콩입니다 콩기름입니다 콩기름이에요. 콩기름 속에는 리노레산이 약 53.2, 그다음 올레산이 한 23.4, 팔미트산이 한 11%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대두욕하면은 리노레산이 한 53% 정도 들어있다. 많이 들어있죠. 그죠 리노레산은 필수지방산이잖아. 오메가3입니까? 오메가6입니까? <웃음> 리노레산이 있고 리노렌산이 있다 했잖아. 리노레산은 오메가6고 리노렌산은 오메가3잖아. 기억하세요? 그 다음 23번 오늘 이거 다 하겠나? 다 못하면 어떻게 하고. 자, 23번. 불포화 지방산에 니켈을 총매로 해서 수소가스를 첨가한다. 이게 뭐냐? 경화입니다. 경화입니다. 수소 첨가 반응. 경화. 경화라는 게 뭐냐면, 액체,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액체 기름에 이 수소를 첨가하면 액체가 이렇게 반고체로 되는 경화가 일어납니다. 쉽게 가면 마가린, 마가린, 만들었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저 건너뛰어서 27번은 우리가 봤고 28번 자 보시면 은 튀김용 유지를 가열할 때 나는 자극적인 냄새는 뭐냐 아크로레인입니다 아크로레인 그리세로리 그리세로리 탈수반응 일어나서 아크로레인이 만들어져서 푸른 연기가 싹 발생된다면 이 속에 아크로레인이 상당량 들어있습니다. 기름을 가열할 때뭐 푸른빛이 싹 하는 연기가 돈다. 그거 마시지 마세요. 그 다음 33번 문제 볼까요? 인지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지질 다른 건다 틀렸고 자 이거 글리세롤 지방산 인산 질소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인지질 설명해 나가 봅시다. 인지질은 그리세롤의 지방산과 인산이 결합되어 있는 포스파티드산을 산의 유도체로 자, 세포막 성분이다. 그다음 유화제로도 이용되고 뭐 이용되며 세파린 뭐 스핑고마이엘린 뭐 레시틴 등이 있다. 어, 세레브로사이드는 당지질입니다. 당지질이며 지방산과 단백질이 결합한 것은 단백지질입니다. 자, 그래서 인지질, 당지질, 단백지질 뭐 이런 형태를 구분할 수 있느냐? 그 정도 얘기입니다 그 다음 39번 봅시다 39번 유지 자동산화 가정 중 수소가 이탈되면서 각종 라디칼이 생성되는 단계는 라디칼 생성 바로 개시 단계입니다 반응이 연쇄 반응이 개시 시작되면 라디칼이 생성돼서 개시되고 계속 전파되다가 이제 종결 단계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그 얘기고요. 다음 43번을 43번을 봅시다. 유지 산패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오른 것은 유지가 산패된다. 답은요 평균 분자량이 증가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유지가 산패돼 가지고 나중에요. 뭐 라디칼 막 이렇게 만들어졌다가 라디칼 라디칼이 결합을 하면서 분자량이 큰 물질이 중합으로 만들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니까 점도가 올라가고 그죠? 이 이상한 냄새가 나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오랫동안 기름을, 튀긴 기름을 사용한다든지 이러면, 산폐가 되면, 유지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자, 평균 분자량이 증가하더라. 그래서, 자, 여기서 43번에서, 자, 점도 감소가 아니고 증가가 되고요. 음. 이중결합 증가가 아니고, 이중결합이 막 이렇게 절단되고 되기 때문에 감소가 되고요. 뭐 상쾌한 맛 냄새 나는 거는 말이 안 되겠고, 그 다음 유리 지방산의 감소가 아니고 유리 지방산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형태. 그 다음, 산폐된 유지 특징을 설명을 했, 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유지가 산패된다는 얘기는 다른 용어로 쓴다 그러면은 산가는 올라갑니다, 맞죠? 산가는 올라가고, 그러면 이중 결합은 자꾸 어떤 줄어들겠지. 그러니까 산가는 올라가고요, 요덕가라든지 비누학가, 금학가 이런 것들은 낮아집니다 낮았어요. 올라가는 거는 산가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점도도 올라갑니다. 중합이 막돼 가지고 평균 분자량도 증가하는 그런 형태도 산패 진행되면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줄일 수 있느냐? 항산화제. 항산화제에 대한 설명으로 44번. 옳은 것은 답은 1번입니다. 유도기간을 최대한 늘려주자. 연장시켜주자. 유도기간을 연장시켜주자. 그 다음 45번이 여러분들 문제를 보시고 좀 외우시면 좋겠어요. 45번 식품과 천연항산화제 연결이 옳은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답은 요 3번 면실류 고시폴입니다. 이거는 옳고, 나머지는 다 틀렸어요. 자, 좌측에, 좌측에 참기름에 들어있는 항산화제, 세사몰, 세사몰, 미강류의 오리자놀, 면실류 고시폴, 그 다음에 대도유나 식물성 기름의 토코페롤, 바이타민 E라고 그러는 토코페롤. 자, 이런 것들이 천년 항산화제로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 46번이 항산화제 역할을 촉진시켜 주는 것은 이게 앞쪽에서 우리가 받는 항산화제에 수소를 제공을 해줄수 있는 물질이 뭐냐 여기서는 5번의 아스코로브산 바이타민C입니다 자, 아스코로브산 자, 좌측의 설명을 한번 보세요 항산화제 역할을 촉진하는 상승제는 항산화제에 수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바이타민 C 아스코르브산 그다음에 시트르산 구연산이라고 하는 그다음에 피틴산 주석산 그러는 타르타르산 뭐 인산 자, 이런 것들이 항산화제에 수소를 제공해 줄수 있는 어떤 역할을 그래 상승제 역할을 할수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 51번을 한번 볼게요. 51번 유지 유도기간 설정 기준으로 오른 것은 자, 유지 유도기간 설정 기준으로 오른 것은 사, 사용되는 것은 자 방법은요. 과산화물가를 유지, 유도기관 설정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과산화물가. 그런데 과산화물가 잘못 측정하면 어때요? 과산화물가 쭉 올라갔다가 쑥 떨어지는 지점에 지, 분석을 하면 안되겠지. 엉터리가 걸로습니다그 점이 여러분들 꼭 아시고 아시고 자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 52번을 보시면 유지 불포화도 측정하는 것은 요도그러니다 이중결합이 이중결합의 요도가 부과되는 첨가되는 요도 반응 그 다음 55번 한번 볼까요 55번이 버터에, 버터가 이게 위조되는 버터인지, 진짜 버터인지, 어? 뭐 이상하게 버터, 인조 버터인지, 자, 버터 위조 검정에 이용하는 에, 방법은, 답은, 라이헤르트 마이셀카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실험을 이렇게 합니다. 유지 5g을 알카리로 비누화 시키고, 산성에서 정류를 하면 휘발성, 수용성 지방산이 휘발돼서 들어옵니다. 그걸 중화시키는데 0.1NOHmg 수를 구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휘발성 지방산, 버터의 휘발성 지방산, 부치르산이 주성분이었잖아요. 그죠? 그 양이 얼마이냐? 그걸 구하는 실험입니다. 이름은 라이 헤르트 마이슬까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자, 그 다음, 어, 넘어갔어. 자, 58번에 보시면은, 58번에 EPA. 자, EPA. 오메가3입니까? 오메가6입니까? 오메가3죠? EPA, DHA, 그 다음에 리노렌산 알파리노렌산입니다 자, 아이코사 펜타노이 에시드 약자입니다 EP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 읽어보면 거짓말이고 맞는 것은 5번이 맞는 거예요 아이코사 하면 은 탄소 20개 펜타, 그러면은, 이중결합 다섯 개. 그 말입니다. 자, 쉽죠? 그 다음, 60번. 자, 60번. 지방산 명명에 있어서, 오메가라는 숫자를, 숫자의 의미는 뭐냐? 자, 오메가 지방산이라고 그러는 것은 CH3, 끝에 카복실산 COOH COOH 탄소가 1번, 2번, 3번 이렇게 갔는데 오메가는 CH3 메칠기가 탄소 1번이라고 치고 이렇게 카운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 지방산 사슬에서 메칠기로부터 세워 이중결합이 처음 나오는 탄소수에 해당하는 값이다. 이겁니다. 그다음 61번은 유지 1g에 1g 중에 요리 지방산을 중화하는 데 필요한 KOH의 밀리그램수로 표시되는 값이 뭐냐? 답은 산가입니다. 산가. 자, 여기에 산가, 비누화가, 요덕가, 아세틸가, 과산화물가 아세틸과나 유지중 유리수산기 알콜기 함량을 나타낸다. 피마자유에서 검출됩니다. 아세틸과 피마자유 검출. 자, 이것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나머지 부분은 다 보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에, 지방사 지방을 마치고 잠시 잠시 쉬었다가 단백질을 いただきまし